호두책. 생각하는 아이들의 책. 빨간 사자. 뿅뿅뿅. 아기 나들이. 병아리 때 뿅뿅뿅, 봄나들이 간대요. 우리 아기도 같이 가볼까요? 나도 같이 나들이 가자. 먼저 어푸어푸 세수해요. 치카치카양 치질라고요 빗으로 예쁘게 머리 빗고 거울을 봐요. 아, 예쁘다! 파란 단추, 빨간 단추 잘 끼워 윗돌이 입고 토끼 장식 분홍 바지 입고 운동화 끈 꼭꼭 잘매고 곰돌이 파란 모자 쓰고 어깨에 가방 둘러매면 나들이 준비 끝. 랄랄라 콧노래 부르면서 나들이 가요. 아이들의 책, 빨간 사자 뿅뿅뿅, 아기, 나들이 병아리 때 뿅뿅뿅 봄 나들이 간대요 우리 아기도 같이 가볼까요? 나도 같이 나들이 가자. 먼저 어푸 어푸 세수해요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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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는 아이들의 책 빨간사자 뿅뿅뿅 아기 나들이 병아리 때 뿅뿅뿅 봄나들이 간대요. 우리 아기도 같이 가 볼까요? 나도 같이 나들이 가자. 먼저 어푸 어푸 세수해요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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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아이들의 책 빨간 사자